하니까 이게 그 수술로 수사고 꿀로 이제 훈련을 하거든그꿀좀 열어줘 그래서 이제 이게 잘태 펴는 수. 한식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제대로 하려면 정말 끝도 없는 게 한식이고요. 원천적인 모든 걸할수 있는 거랑 할수 없어서 사서 쓰는 거는 큰 차이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한식을 계속 계속 발전하는데 있어서 젊은 요리사들이나 셰프들이 그런 걸할줄 모른다면 나중에 몇십 년 뒤에는, 어, 공장에서 나온 거를 이용하는 방법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드는 거를 알아야죠. 환영합니다 일반 장은 매주를 어, 깨끗이 닦아요 이렇게 되고 이제 검은 곰팡이가 특히 많이 잘 없애야 되거든? 물맛이 좋아요, 장맛이 좋다는 <웃음> 어른들의 이야기. <목소리> 유리방하고 염도가 좀 달라요. 원래 중부는 18도 정도. 옛날에는 2 0도 넘게 담가요. 왜냐? 어, 더 짜게 담가야지 오래 보관하고. 우리는 17도로 해요. 그래야지 유리에 좀더 많이 쓸수 있어요. 천천히, 천천히, 허리 다치지 않게 일반장은 당구기만 한 거죠. 가르기는 안에 있는 메주를 꺼내서 소금물을 많이 흡수했기 때문에 치대면 은 된장이 되고요 그리고 된장도 독에서 2년 정도 숙성을 하면 맛이 어, 좋아져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안에 있던 소금물은 메주에서 이제 맛있는 맛이 나와서 간장이 되는데 그거를 한번 다립니다 한번 다려서 독에 부으면 이제 간장이 되는데 그 간장을 한 저희는 3년에서 4년 정도 이제 숙성을 해서 어, 사용을 합니다 장 여는 거 구경 와. 근데 네, 처음에 직원들 같이 왔었는데. <웃음> 아 정확히는 딱 거의 1년 됐어요. 삭 공팡이가 잘 이렇게 잘. 좀 깨끗해지지? 그 다음에 두부 이 두부는 맨 밑에 있는데. <목소리> 할때 참기름하고 좀 섞어서 하면 치즈 같은 맛이 훨씬 더 강해져서 되게 맛있게 세척을 못하니까 이게 수술로 수사고 꿀로 이제 훈련을 하거든. 네. 아, 소금 조금 더 넣어야 어육장은 1년 후에 달라요 그래서 땅에다가 재료들을 다 넣고 독뚜껑을 닫고 흙으로 덮어서 1년 동안 숙성을 시킨 다음에 1년 후에 이제 오픈을 해서 말린 미어 전복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하지는 않고요. 매주를 꺼내서 역시 칠해서 어육 된장을 만들고 물을 따라서 다려가지고 숙성해서 또 어육 간장을 만들고 그리고 배보자기 안에 넣 두부들이 있는데 이제 약간 치즈같이 풍미를 가지면서 이제 숙성이 됐거든요. 바효가 되고 그래서 그걸 꺼내서 이제 두부장으로 총 3가지 장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제 어육장은 뭐 고기랑 여러 가지 생선류, 어패류들이 들어가서 맛을 증폭시켰지만 어 맛이 굉장히 막 날카로워요. 좀 처음에 담그면 왜냐면 여러 가지가 섞이고 발효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옹기에 어 옮겨 옮겨서 몇 년을 두면 은 맛이 순해지고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때 사용하게 되는 거고 너무 어려운데요? <웃음> 간장은 한식에서 이제 맛의 에센스죠.